2 0년첫 가차로 나온 모던이야 일단 뽑았는데 얘 딜이 미쳤네요 딜이 미쳤어 얘가 지금 일단 하나 뽑고 하나 마일리지로 해서 1도를 해서 대충 이렇게 아무거나 끼고 스틸도 그냥 요정도만 찍어놓고 사격장을 돌려보고 일반 맵도 돌려봤는데 아니, 지능은 7세에서 스토리 보니까 10세정도라고 하는데 딜은 그냥 무지막지하게 세네요 지휘관, 지휘관은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고 사격장을 들어가서 어이없게 1위를 찍었는데 그 이렇게 해보고 쿨버스트를 했을 때 딱히 뭐 다른 캐릭처럼 모션은 없는데 반탄수가 무한히 늘어나면서 그야말로 그말그대로 풀버스트를 하길래 한번 해봤는데 길이 진짜 미쳤네요 기관성인데 와. 이렇게 이제 280에서 떨어지는데 이거 쏘다가 풀버스트를 하면 타만이 알아서 이렇게 휘어가는 화살표도 보이고 말 그대로 무한 간다 이렇게 풀버스 동안에 이 동그란 원 안에 들어온 애들은 그냥 자동타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 시작 어디가냐 야.. 혼자 뼈를 뽑는 거야. 어쨌든 모더니아 사람들이 많이 기대한 걸로 아는데 이 무지막지하게 세네요. 풀도라면 어마어마할 듯. 다들 즐거운 2023년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유비 실력이 안 늘죠 내가 평생 캐리해줘야겠죠 졸려 인간배게 주세요 나는야 부족에 해포 오늘 밤도 적들의 소스코드를 노리지